대박! 0점이면 끝나! 아! 어, 아, 아, 아, 아. 아. 뭐, 뭐 이게 뭐라고 이게? <웃음> 운동부만들어야 무승부를 위해서는 준비된 게 있어요 뭔데요? 그럼 무승부가 됐을 때공격했겠습니다무 만들 수 있잖아 그럼요! 그럼요! 운전은 우리 매니저님이 짱이죠 그래! 아 맞아 랜드 드라이버 46초. 뭐는? 1분 54초. 뭐할수 있어요? <웃음> 우리 그나 네, 보기 싫을 것 같아 식당 앞에서 <웃음> 어 식당 네, 가서 할게요아 할게. 마지막은 아 불곡입니다. 네? 이게 실력이 아니에요. 이 진짜 운이다. 찍었기 어, 진짜. 때문에 네. 또 이런 또 깊은 뜻이 해저광 룰렛. 네. 아니 이 운에 지금 내 오늘 네. 하루를 거는 거예요? 네. 아 이거네. 아 킹받네. <웃음> 가위바위보! 가이, 미쳤네요 어, 제 할까? 후공할까? 먼저 해야죠? 음. 언탁 나오면 아아! 너무 튀어나오세요 바로 튀어나온 거 <웃음> 아 진짜 바로 튀어나온 거나 이거 집어 던질 거야 튀어나면거 여기서 끝! 비! 아 맞아, 들어가 이거 숙 들어가는 거 아니야?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? 되게 예민하신 애들. 난 노란색 할머을 넣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거든 노란색 떨려 아! 셋중 어. 아. 물주로 가세요. 주미. 오케이, 다 지목. 주 어. 아, 어머. 오. 아. 아.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어, 그대로 이렇게? 갑니다. 음? 어떡해? 제발, 화이팅 안녕하세요. 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요안요안녕안안녕세요아요안녕하요 안녕하세요. 안녕세요안하요요 대표님도 혼나겠는데? 아. <웃음> 나 우리 회사 사랑하나봐 비치, yeah. 러브. 최고! 최고. 오. 오. 너무 맛있겠다 펜치고. 이거 대표님 잘 먹겠습니다! <웃음> 컷! 대표님한테 <웃음> <웃음> <웃음> 게임은 게임이니까요 그럼은.